<웃음> 안녕 얘들아. 안녕. <웃음> <웃음> 참 덥지. <웃음> 어, 매일매일 더워. 어. 그 그래 오늘은 응. 그 더운 여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. 그게 뭐냐면 어, 옛날에는 그저 서울에서 그저 학생들은 덥다 그러면 전부 뚝섬에 갔었지. 그래. 서울 나도, 사람들은 뚝섬. 응? 나도 그냥 뚝섬에 열심히 갔었어 여름에. 근데 그... 뚝섬에 뭐, 뭘 타고 갔었나 우리가? 그땐 뭐 전부 100% 기동차지. 또 아, <웃음> 기동차. 기동차가 동대문에서 떠났던 거. 그럼 동대문에서 시저, 음. 시작해서 떠나지. 기억나, 기억나. 그때 또 기동차만 생각나는 게 음. 기동차가 이렇게 왕심리 정도 이렇게 오면은 음. 똥 냄새가 그냥 났어. 네. 그왜 그러냐? 왕십리에는 그 농사 짓고니까 이제 옛날에는 음. 퇴비라는게 인분이거든. 그걸 이렇게 깊이 파놓고 거기다가 썩혀요 그러면 그 냄새가 네. 온통거기 왕십리에 퍼졌어. 그래서 오죽하면 왕십리를 이제 비하하는 말로 왕십리 똥파리 그랬거든. 네, 옛날에 그런 정도니까. 어쨌든 아 열심히 뚝섬매를 갔는데. 그땐 내가 그 중학교 때부터 그 기계 체조를 했고 음. 그다음에 틈틈이 고등학교 때는 이저 역도도 많이 들어 들고 그래서 아주 몸이 좋았어. <웃음>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 가면은 텀블링도 하고 아주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제 음. 괜히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냥 몸은 이렇게 있는 어,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러고 다녔거든. <웃음> 여기 <웃음> 여기 이렇게 근육 보이려고. 왜 생각이 안 돼? 생각이. <웃음>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잘 얻은 그 텀블링인데 이제 뭐 앞으로도 넘는 거 있고 뒤로도 넘는 거 있고 앞으로 넘는 건 그래도 좀 쉽지만 뒤로 넘는 거는 조금 어려워. 근데 이 매트에서 하면은 잘 되는데 그 생각을 보통 뭐 모래 사장에서 뒤로 텀블링을 한번 했어. 그게 기억이 나는데 하는데 이게 완전히 안 돌아가 지고 이렇게 어이고 돌아서 이이뒤이저 뒤통수가 바닥에 닿았어. 여기 이게 닿아야 돼. 아니, 뒤통수가.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면은 아니 제대로 하면은 다시 발아 발로 수지지 완전히. 음. 180도. 아, 아 360도인가? 360도. 30, 근데 360도. 그게 여기 바닥이 모래다 보니까, 않았구나. 그게, 그러니까, 그 뭐라 그래, 이게, 점프가 잘안 돼가지고, 음. 이게 바닥에 닿는데, 바닥에 닿으니까, 이게 바닥에 닿으니까 몸이, 이렇게 눌려지 이렇게. 진 눌려지. 근데 거기까지는 좀 괜찮겠는데, 그때 혀를 내가 내밀었어. 어머 그래서, 혀를 씹은 거야. 그 충격의 혀를 오 네, 혀도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운건 이게 이 턱이 이 가슴을 친 거야. 음. 그래서 굉장히 야. 아팠고 잠시 숨이 멈췄어. 그래 나 혼자 그냥 서 겨우 추려가지고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 여기 아프고 뜨끔 뜨끔한 게몇년 가더라고. 아 그래, 아니. 음. 굉장히 위험한 거야. 굉장히 위험했어. 아, 정말 위험한 일을 당했어. 그다음부터는 뒤로 텀블링 하는 건안 했어. 앞으로. 옆에 친구들이면 지나간 사람들. 아, 나 혼자 아, 어떻게, 아니, 집 밟는다. 걸어가다가, 아 걸어가다가 그렇게 됐어. 그래서 그 아주 그런 어, 일이 잊혀지지 않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냐면, 어, 한 3분의 1쯤, 뚝섬 없는 3분의 1쯤 이렇게 수영을 하고 가는데, 뽀트하고 이렇게 가진 사람이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포트. 응. 어 거기 어제 사람 빠져 죽었는데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. 밑에서 귀신이 잡아 다니는 거 같이 괜히 느낌이 나가지고 수영이 힘들고 막 그냥 막 그냥 그래. 어막 힘든 거야 그래,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하니까 겨우 그냥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정신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순간 배낭 안에 그 수영이 잘안 되고 그래가지고 애먹었던 그런 제 생각이 나. 어, 나는 <웃음> 어, 뚝섬을 그렇게 가서 뭐 수영하고 그랬던 기억보다는 가긴 갔었는가 봐. 그러니까 뚝섬 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게 그... 포플라 나무들이 아, 많이 서있는데 응. 그게 굉장히 어, 좋았고 인상적이야 지금까지도 응. 그리고 어, 서울 사람들이 왜 그때는 바다... 그 아니 다 가난하고 그랬는데 바다까지 어떻게 아. 가 <웃음> 바다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가고 그저 응. 뚝섬이지 그냥 뚝섬에 그래. 그 기동차라고 그래 그때는 어, 서울 저, 저, 동대문에서 그래. 뚝섬까지 가는 차가 기동차라 그러는데 거기 꽉꽉 사람들이 타지 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50년대 말제 그렇지 50년대 말 어, 그때지 그러니까 그 뚝섬이라고 하는 그 말도 참 정답게 기억이 되고 왜 뚝섬인지는 모르겠어. <웃음> 거기가 섬이었나? 난 그, 그것도 모르겠는데, 어, 뚝섬에그 어, 포플러 나무도 그렇지만은 아 옛날 까마득한 일이니까 좀 아득하게 느껴져. 그래. 그래 오늘은 아 어, <웃음> 할아버지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옛 옛날, 옛날에도 그. 지금 저러은안 가는 것 같은데, 떡성간 음, 얘기가 생각나서 했다. 자, 다음에 다음 얘기 하자. 그래. <웃음>